특별 인사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요 <웃음> 저희가 뭘 할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토크를 한번 찐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찐톡 찐대? 찐대. 찐대. 찐대. <웃음> 아니요 진짜 안돼요 팩트 전달을 할게요 <웃음> 네. 전달. 그건 괜찮아요 아, 그럼 제가 딱딱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보게하겠습니다. 몇날입니까 <웃음> 절반 정도 남았어요. 54일 정도 남았거든요. 80kg까지 뺀다고 했는데 얼추 비슷하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를 찍게 될 분이 결정이 결국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획기적인 도전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뮤직비디오에는 없는 그런 장르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쇼츠에도 사실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자체 일정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순서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A 프로젝트 1편 올라왔다가 B 프로젝트 3편이 올라왔다가 A 프로젝트 2편이 올라왔다가 3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섞이게 될것 같습니다. 광고 쪽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찍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광고를 재밌게 찍어서 또 이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업로드하는 프로젝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제작이죠 광고 제작기 축하할 일이 있죠 저희가 회사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광고를 한번 찍어볼까 해요 차도 산 기념 그 차량이 뭐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완조씨께서 키키이스를 샀다고 선물로 네 고급지죠? 네 야. 차 갑니다. 죽었나 봐요 어때요? 깐지 좀 나죠? 뭐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할까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까요? 네. 티볼리잖아요 네제차시니까 네. 제 개인적인 욕심을 담아 네. 차블리로 가겠습니다 차블리 저희의 발이 되어줄 차량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차 빨리 팔고 좋은 차 사겠습니다 <웃음> 오늘 여기까 하겠습니다 땡큐